네, 카스 정길라입니다. 먼저, 그 이, 이거는 이 전체 우리 2014년 5년 전에부터 시작하는 아, 아, 프로젝트입니다. 네, 워크샵은 2015년부터 해마다 한 번씩 하고 2017년부터는 전북과학에서 아, 이거 챙기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 웹사이트는 여기 컴퓨터히스위 c o r 에 가면, 어, 전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로, 그, 먼저, 40년 전에, 그, 80년대니까 40년 전에부터 시작해서 30년 전에까지 10년간, 어, 우리나라가 뭐 했는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근데 먼저 거의 대부분, 듣는, 잘 모르니까, 어, 1980년, 나는 시점에서, 어, 어떤 형태였는가 먼저 그, 설명하죠. 먼저 컴퓨터로 이야기하면, 우리 네 가지 있었습니다. 어, 스파컴퓨터라는 거가 있었고, 이거는 주로 그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영국, 그한세계적 나라가 그 이분이야 하고 있었죠. 주6 4비트고그 다음에 메인 프레임 컴퓨터 메인 프레임 컴퓨터는 거의 대부분 그 당시에는 32비트였어요. 가끔 그 36비트 자리도 있었는데 이것도 그 미, 영국, 일본 전도가 하고 있었고 미니 컴퓨터가 그때 한 70년대부터 시작했는데 어, 주로 미국하고 유럽. 일본은 이 분야 콘이 안 했어요. 근데 그거 나중에 그 인터넷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그 차이가 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인터넷이라는 거는 미니 컴퓨터 베이스로 보통 합니다. 근데 일본은 어, 미니 컴퓨터는 별로 없었으니까 인터넷이 잘 안됐죠. 전음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컴퓨터 이거는 처음에 8비트부터 시작하고 70년대 어, 하반기에 근데 80년 넘으면서 16비트도 어,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어, 세계 그 전체 나라가 하고 우리나라도 이 분야는 3대적으로 일찍 참여 그 시작했습니다. 근데 OS는 거의 대부분은 프로파이어트리. 그, 먼저 그 메인 프레임 컴퓨터는 IBM OS. 근데 다른 회사도 대충 그 IBM OS하고 경쟁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어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해서 그 미니 컴퓨터라는 거는 그 대충 60년대부터 시작했는데 데크 그 다음에 데크하고 견, 어, 경쟁하는 회사 데이터 제너럴 그런 데서 어, 했는데 이것도 거의 대부분은 아, 프로프라이터를 했어요. 근데 이건 왜 제가 그프로프라이터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결국 우리나라 에 컴퓨터 개발할 때 os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프로세서 어떻게 할 건가? 근데 그거 만들어야 되면 그 굉장히 그 리소스 많이 어, 먹으러 보니까 라고 나중에 고민했어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해서 마이크로 컴퓨터는 p 어, r o p r i e t 도 있었지만 앞플 OS같이 어, CPM나 MS-DOS 같은 그 proprietary지만 portable 그러니까 우리가 그 컴퓨터 만들면 그 OS 설치할 수 있는 거죠. 라는 형태였어요. 그 다음에 그때쯤 나오는데, 70년대, 어, 유닉스 OS. 지금은 주로 그 리눅스라는 말 리눅스 아니면 라이눅스라는 말로 그 많이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그 이야기도 조금 하죠. 어, 이거는, 어, 조금, 특이한 거였어요 몇 가지로 먼저 이거는 그 오픈소스였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하이레벨 랑귀지 그 아스, 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거 전체 다 아셈블리 랑귀지로 했는데 이거는 그 C 사실 이 OS 만들기 위해서 유닉스 만들기 위해서 C라는 거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하이레벨 랑귀지로 한다 그 다음에 이걸 오픈소스로 한다라는 거가 어, 세계, 특히 학교에 엄청난 임팩트였어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근데 그 이야기는 아직 그 천천히 그, 하겠습니다. <웃음>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70년대, 컴퓨터 도입한 거는 60년대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컴퓨터 만드는 거는 굉장히 늦게 시작, 시작 가입니다 세계에서 뭐, 그, 우리, 어 뭐, 뭐, 열몇 번째, 이십 몇 번째 정도로 우리나라가 시작하는 정도 여는 것 같아요. 인터넷하고 비교하면. 근데 70년대, 80년대 초에는 웬만한 큰 회사, 어, 예를 들면 뭐, 삼성, LG, 그런 타입의 회사는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있었고, 그런데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뭐예요라고 이야기하면, 대충 오늘 가격 1,000,000달러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회사에한 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가격으로 이야기하면 뭐 5,000,000달러, 10,000,000달러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학교에서 이야기할 때는, 어, 서울대학교하고 카이스트에 제일 처음 컴퓨터가 도입됐는데 두개다 IBM 이었어요 70년대 그, 어, 어, 후반에. 근데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 어, 다음, 른 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런 데서도, 어, 어, 컴퓨터 설치 시작했는데, 거의 대부분은 아, 미니 컴퓨터였습니다. 근데 이유는 그냥 가격 때문에. 그, 뭐, 쉽게 하면, 오늘 가격으로 이야기하면, 500만 불 정도, 500만 불, 1000만 불 정도 투자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50만 불, 100만 불 밖에 투자 못할 거예요. 라는 거.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어, 이화대학교에서센츄그 그 컴퓨터 80년대 초에 도입했는데, 그, 백스 750. 그때 가격으로 한, 뭐, 한, 포0미만달러 20만 불, 20만 불 정도 했을 겁니다. 지금도 이야기하면, 뭐, 40년 전이니까 뭐, 밀리언 달러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근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또 조금, 우리한테 가까운 데벨에서 이야기하면, 어, 그래도 서울대 콘데, 그 다음에 카이스트는 전산학과 데벨에서 컴퓨터 도입 시작했어요. 미니 컴퓨터. And, uh, 근 아직도 그 케인 교수가 컴퓨터 사기 시작하는 거는 도착은 그 80년대 중반 정도까지 그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인터넷 하는 거도 있고, 83년이었는가요? 83년, 83년 말쯤에 back 750한대 샀어요. 그 교수로서, 그 f 그, 슈퍼 미니 컴퓨터 하는 거첫 번째 케이스 같대요. 근데 그거로 그 카이슨에서는 그 경쟁 그 다른 케이스도 그한 대씩 따서기 아 시작했고. 한다. 근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한 100만 불, 뭐 200만 불 정도 투자니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닌 거죠. 오케이. 근데 그러면 그 개발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면 먼저, 기업체에서는, 아, 한글 CRT 타미널. 메인프레임 컴퓨터 아니면 그 미니 컴퓨터 쓸 건데, 그거에 붙이는 타미널을 한글로 되야 되니까. 근데, 근데 이거는 컴플렉스티로 얘기하면, 마이크로 컴퓨터 아니면 지금 시, 시그 얘기하면 P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속에 그, 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으니까. 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어, 8비트짜리 컴퓨터 cpm라는 그 os 어, 붙이는거는 어, 70년대 발부터 80년대 초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그 대학교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리는대로 대학교 본부 그 다음에 조금 여유 있는 데서는 어, 합부 레벨에서, 건대 레벨에서, 그 다음에 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학과 레벨에서 그 미니컴퓨터 몇십만 불짜리, 백만 불짜리 정도그 사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거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저, 우리는 그냥 엔드 유저죠. 사용만 하는 거죠. 정상 학과라도, 근데 처음에 그그 그 벗어나는 거는 아, 소대 학교였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전상학과에서 그, IBRD 여는가, 어디, 론으로, 어, 미니 컴퓨터 한대 왔어요. 근데 뭐, 처음에는 그,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OS로 했는데, 제가 그, 우리 인터넷 프로젝트 같이 하자라고 해서, 어, 근데 그러면 그, OS 그거 버리고, 그, 유닉스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학교에서는 굉장히 점프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완전히 그 엔더 유저였는데 그 유닉스로 바꾸면서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 책임져야 되는 거죠. 메인디언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뭐 컴퓨터 잘안 들어갈 때그 업자에서는 우리한테 그 해결을 안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서울대학교 그 계산공학과가 제일 먼저 그거 점프했어요. And, uh, 80, uh, 81년, 82년에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워낙 고, 이거 OS 만져야 되니까, 어, 그, 뭐가 전에 안 들어가, 안 들어가면, 이거 OS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거 카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카놀은뭐 우리 거의 못 만질 건데, OS 전부도 하는 사람으도 그러나 굉장히 고생해서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그, 라우터, 인터넷, 그, 으, 어, 그, 라우터 개발한 셈이죠. 서울대학교에서 먼저 시작했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 서울대학교하고 전자기술연구소 사이에 82년에 인터넷 연결하는 걸 성공했다라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82년, 83년에는 어, 가이스서 인터넷 가입했으니까, 또, 아, 그, 그 라우터 개발을 하기로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조금 이따 소리하라고 지만 국산 컴퓨터, 유닉스 마신 만들면서, 그거 라우터까지 했으니까, 그때 되면 완전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우리가, 어, 아, 개발을 했다. 라고 이야기, 기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외에는, 80년대 초반기에는 그 워크스테이션, 어, 개발도, 어, 했어요. 가이스에서. 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나중에 또 조금 이야기 할 거지만, 어, 이런 거 개발을 하고 나서, 그, 대학교에서 그 베타 테스트 할수 있게. 하면서 우리가 커뮤니티 만들어서야 되는데 그런 거 우리가 별로 아이디어 없어는 것 같아요. 근데 영수로서는 어, 국가 프로젝트라는 거로 그 반도체 컴퓨터 하는 거 만들었고 전자기술 영수라고. 근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전자통신 영수에서는 그 어, 어, 교환기 아, 그런 거만 어, 어, 만드는 거로 그 국가에서 투자하는 주로 영수에 갔어요. 이유는 결국 학교는 대학교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그 프로젝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는 거죠. 근데 그거 그때 우리가 또 조금 그, 그 이런 기업체에서 개발한 그런 컴퓨터 대학교에서도 쓸수 있게 지금 생각하니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중에 어쩌면 또그 에코 시스템 라는 개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그 신, 지금, 싱, 지금, 싱퀄라리티는, 그, 한연대학교 이만연께서, 믹서 그냥 오시고, 거기서 아날로그 컴퓨터 개발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주야, 이야기하는 건 디지털 컴퓨터고, 그때 아날로그 컴퓨터 1962년에 개발을 했다라고, 신문에 나오는 거 있는데, 그게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이거는 범어 아날로그지만 어, 어, 그 아날로그 컴퓨터라는 거, 어, 그때가 거의 마지막 그 시기였는데 65년쯤에는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만용 박사는 어, 어, 그거 개발하고 나서 또 미국에 돌아가셨어. 미국에 그갔어요 OK, 핵심 미션은 이겁니다. 그 그 컴퓨터 국산화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 우리가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컴퓨터 어, 어, 본격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그 어, 한국에 왔는데 79년에 근데 우리 이름 한 시리즈라고 붙였습니다. 이유는 그 원래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는 우리가 한강 옆에 그용소가 어, 있었어요. 지금 너야에게만그 기원 바로 옆에입니다. 그렇게 한 시리즈로 하고, 한 네이트는 그 싱글 유저 마이크로 컴퓨터. 근데 이거는 그, 어, 인텔의 그 프로세서 쓰고, OS도 CPM 쓰고, 어, 사실 이거는 기업체에서 하는 거하고 거의 같은데, 근 우리가 이거 오픈 소스 했어요. 오픈 소스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한 16, 여기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싱글 유저 마이크로 컴퓨터하고, 말타 유저 마이크로 컴퓨터하고 두개 했습니다. 근데 싱글 유저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안 n OS는 우리 미그 시아틀에 있는 시아틀 어, 어, 컴퓨터라는 회사 거로 그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 가 만들까 말까 생각도 했는데, 어, 그 시아틀 거가 그 많이 전이 되고 있으니까. 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만 그거 하는 건 아니고, 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룹에서 만들었고, 근데 PC도 그 회사 거로 만들었고, 아이빈 PC도 그이세아들로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거의 동시에 어, 나왔죠. 1980년쯤에. 근데 말타 유저 마이크로 컴퓨터, 이거는 우리 고생했습니다. 그럼 우리 마타이 유저라는 거 하는 경우 없으니까. 어, 근데 결국은 이거는 기업제하고도 같이 했고 기업제 한세 개, 네개 전, 네개전 뭔가 삼성, LG 그런데 현대, 태우하고 같이 했고 어, 결국은 삼성에서 SSM16라는 아, 아, 컴퓨터. 근데 이거는 어, 주로 우리 나라에 판매 시작했어요. 다 그다음에 그, 그 한사티투. 근데 이것도그 멀티 그 유저로 32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용했고. 어, 근데 e c a 그 t u 을 했고, 근데 그다음 t 그 p 거의마 e s 이프로세 e r s 도그 n If you h a 는 e a multi processor version, y o 박사가 그 use the s a m g a 그 후에는 메인 프레임 컴퓨터는 우리 스터디만 했어요. 실제 그 만드는 거는 나안 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그때 메인 프레임 컴퓨터 한다고 하면 소프트웨어 인원 보통 한 수백 명 아이비엄 니 전담은 수천 명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예산은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없었고 근데, 만약에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어디서 우리가 바를 건데? 얘는 우리가 조금 너무 늦게 시작, 시작, 한 셈이죠. 근데, 그때 그, 이한 시리즈 하면서, 그, 우리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프로세서 우리가 만들 거예요? 아니면 그, 레디메이 y 거로 할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만들면, 퍼포먼스, 그, 이런, 그, 보통 인텔이나 그런 프로세서 보다는 손는 2배, 3배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니 컴퓨터는 거의 대부분 어, 어, 자기가 만들었어요, 프로세서. 근데 OS까지도 어, 만들었죠. 근데 우리, 근데 그때 우리가 판단한 거는 OS도 그렇고, 프로세서도 그렇고, 만약 우리가 만들면 먼저 프로젝트 규모가 한몇배 커질 거고, 우리 프로젝트가 원래 한 20년, 30년 정도, 20년, 30, 40년 정도 규모인데, 그거보다는 한 2배, 3배, 4배 정도 커질 거고, 근데 그거보다 문제는 그 메인테너스, 서포트, 그거 누가 할 건데, 사실 그거가 더 비싼 거죠. 근데, 그, 그것 때문에 결국은 프로세서도 그렇고, OS도 그렇고, 우리가 만드는 거는 포기했어요. 근데, 한 거는 그 조전상기에서 싱글 유저 그 유닉스, OS, 그, 어, 멀티 프로세서 버전으로 바꾸는 거. 그것만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안 하면 말할 프로세서 가전안 되니까 80년대쯤 우리가 가는 거 같대요 그 근데 지금 생각을 하니까 그 우리가 그거 제대로 판단한 거예요 라는 거 마지막에 조금 이야기하죠 먼저 그때 그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나오자마자 특히, 우리가 그, 어, 16비트에 많이 신경 썼는데, 8비트는, 8비트는 그렇게 컴퓨터에 본격적으로 쓰는 거로서는 어, 안 맞는 것 같다. 근데 16비트는 인텔도 있고, 모트로도 있고, 어, 그런 거가 80년대 초반기에 그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 처음에 미니 컴퓨터에 그거 쓴다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된다. 퍼포먼스가 안될 건데. 근데 우리는 그, 어, 그럼, 마트의 프로세서 버전을 하면 되겠지. 근데, 고민하고, 어, 근데, 반면에, 그, 그, 던신 기술 연구소는, 어, 자기 프로세서 만들었어요. 그, 전화 교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더 조금, 그, 어,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판단 제대로, 해 놓은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는 그 퍼포먼스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냥 고생했죠. 특히 그뭐 다섯 명, 열명 정도를 쓰고 싶더라고 하면 퍼포먼스 제대로 안 됐어요. 근데 그거 튜닝 하는 노하우. 그거는 진짜 그 OS나 그, 그 하드웨어 프로세서에 그, 어, 그, 엑스파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데, 같은 프로세서로, 같은 그, 유닉스 OS로 했는데, 우리가 만드는 거하고, 3, 마, 3 마이크로 시스템, 그때, 어,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 베이스 하는 그 컴퓨터, 3가 제일 큰 거였는데, 퍼포먼스가, 그걸 가볍게 두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튜닝 하는 거가, 그,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AI 뭐,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핵심 부분, 누가 한명 그거 다 해, 해 놓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슈퍼스타 우리가 그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치킨이나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컴퓨터 극성화 했으면 그 컴퓨터 많이 학교에 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학교 학생들 대학원생은 그거 저희가다 이렇게 해서 많이 튜닝하고 뭐, 저렇게도 하고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에코시스템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슈퍼스타 만들 수 없었으니까 결국 미국하고 비교하면 퍼포먼스의 차이가 있고, 근데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새로운 그, 예를 뭐그 유저 인터페이스. 그런 거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우리나라에서 잘안 나오는 거죠. 그, 우리나라만 아니고. 거의 미국밖에 안 됐죠. 미국 그 일본도 안 됐고 유럽도 잘안 됐고. 근데 그외에는뭐 우리 파브리케이션 파시티즈 제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어 어,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경제 수준 라는 거는 뭐그뭐 현편 그, 뭐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그 하는 어쩌면 욕심이죠. 근데 OS도 거의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 좋아하는 거는 그 유닉스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우리 좋았어요. 한더 특히 그 학교나 그런데서는 소스 코드가 있으니까 이거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프로그래밍 랭귀지 강의는 다 들어도 실제 컴파일러 만드는 경험 따 아무도 없는데 근데 유닉스 오니까 이제 그거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컴파일러. 그런 거 굉장히 우리가 그 어, 어, 도움 됐어요. 근데 조금 그뒤 이야기하면 이 유닉스의 그 커널 부분 그 AT&T가 소유하고 있어요. 나머지 거는 다 오픈소스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어, 라이센싱 AT&T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커널 부분 만들어야 근데 우리 연구실에서 그거 시작했어요. 사실 MIT하고 같이. 근데 그거 하는데 몇주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만두고 그 우리 다른 그 우리 형식 멤버하고 어 배사 만들었어요. 이 커널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 다음 해어핀란드에 있는 애가 그 커널 만들었어요. 그 지금 우리가 아는 그어 리눅스 근데 그 외에 그어 하고 그. 식사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왜 그만뒀어. 때그그 <웃음> <웃음> 카나를 제대로 만들고 나서 박사하기나 하고 나서 그만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 우리가 만들어도 그 리니크스 같이 그렇게 우리가 서포트 그런 커뮤니티 무브먼트 우리가 만들 수 없어질 것같은데 근데 사실 그 어, 어, 거기는 긴단에서는 그거 했고 그 다음에 미니크스는 어, MIT 아니고 다른 그룹이그 BSD의 그 칼날 만들었어요. 근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기회는 있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그, 로크만 터지면 하도 했으면, 그래도 리눅스가 거의 동시에 남았을 건데, 근데 그거는 뭐 40년 전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때 80년대 그 연구는 우리나라 그 경제 수준 그런 것도 있었고 거의 그 연구소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만 했고 대학교는 그거에 그어 우리가 배룩하방안 했어요. 뭐 국가에서 프로젝트 준다라고 해서 그냥 토큰 굉장히 뭐 작은 규모고 컴퓨터도 제대로 못 사는 정도 규모. 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더 조금 그 에코시스템 라는 거 우리가 생각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 에코시스템 뭔가요? 오케이, 영수에서 만들었다. 기업체에서 그거 상품화 했다. 그러면 첫 번째 버전, 그 대학교에 나는 거. 프로젝트, 이걸 왁세션 만들어봐라. 이걸 러터 만들어봐라. 그런 거, 뭐, 이거 저거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그룹가 예를 들면, 그, 이기 박사나, 여러분 우리가 멀티 프로세서 버전 했다. 근데 그런 거 대학교에 지면, 어쩌면 거기 있어, 다음에 그, 예를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그쪽으로 가능성도있어을 거고, 슈퍼 컴퓨터 만드는 식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어쩌면 있었을 거고. 그런 그, 대학교하고, 그, 우리 그 연구소하고, 휴업제하고에 그 에코 시스템 가, 그때, 어쩌면 그, 우리가 너무 그 만드는데 그 성격이 부러 건지, 마음의 여유 없었는지, 어, 그 에코 시스템까지 생각 못 했어요. 근데 그런 거 누가 잘하는가 하면 미크입니다 엄청나게 잘합니다. 요새 그, 저는 그 AI 쪽을 조금 보고 있는데, AI에서도 어디서 뭐, 구글나 그런 데서 하는 거 하고, MIT에서 하는 거 하고, 어, 그 사이에 그 인터랙션, 어디서 뭐, 굉장한 개발을 하면, 그 노하우, 다른데, 그거 기업체인 대학교에 관계없이 다른데 가게 하고, 거기서 그것도, 어, 그 발전시키고, 근데 그것도 다른데, 그론그 에코시스템은, 미국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결국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거죠. 근데, 근데, 우리는, 우리만 아니고, 우리나 일본은 그, 그 에코시스템 우리가 제대로 못, 못 만드는 것 같아. 라는 거그 조금 그 고민해 주세요. 그 이런 거 우리가 80년대 했는데, 근데 결국 그거 제대로 만드는 거 마음이 없었다. 근데 그거는 뭐, 같은 시대에서 또 하면, 하면 안 되니까. 그거보다는, 그, 그때,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요? 라는 거, 그, 크리티컬이 분석, 아나리시스, 분석하고. 근데 지금의 그 메이저 이슈, 에 그거, 그, 적용하면, 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면, 결국은 가끔 뭐가 굉장히 재미있는 거 나오고. 근데 그거, 그거, 그냥 그만죠. 예를 도 뭐, 아까 전에 누가 얘기했는데, 그, tmax. 굉장히 좋은, 그, 어, 어, os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 다른 대학교에서, 기업체에서 한 거, 어, 그, 여, 얼마 전에 영향 미치는데, 엄마 나 그러면 여기서 그 tmax에 하는 거, 그러면 대학교에 그, 어, 뭐 갔어요?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끔 그런 거그 재미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 근데 그거 다예요. 근데 그거는, 그, 어, 세컨드 클래스로서는잘 어, 괜찮은데, 퍼스트 클래스 되어야 되면, 그, 그, 에코시스템 좋은 거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저는 미, 이야기 했는데, 제 추가로 그, 중국. 중국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그렇지만 자기 에코시스템 잘 만들고 있는 거 근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 버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미 같이 크지도 않고 중국까지도 크지 도 않고 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라는 거 어, 잘고민해야될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거,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 봤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했다. 근데 사실 이거 유닉스 개발한 거는 그래도 유닉스 마신 개발자가. 하여 세계에서 그것도 몇 번째였습니다. 굉장히 앞서갔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그, 쇼트감, 그, 우리가 모자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런 거 분석하고, 지금의 이런 이슈, 뭐, 스퀴리티 분야도 괜찮고, AI도 괜찮고, 어, 그, 클라우드 컴퓨팅도 괜찮은데, 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어, 어, 대로공가 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어, 레퍼런스로서는 그때 그8 0년 우리가 한 거, 어, 그, 논문도 그, 어 썼습니다. 84년에. 근데 그 다음에 이거 전체 컴퓨터 그 히스토리.kr에 가시면 그 웹사이트 있으니까 어 해마다 한 번씩 워크숍 하고 있고, 어, 그걸로 어 비디오까지도 다 있습니다. 다 유튜브에 물어 어렵지만, 그뭐그 정도로 하고 질문 있으시면 아니면 코멘트 시면 하시죠.